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도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지난 시간에 배운 오도권은 여기 있습니다. 이 그림을, 이 오도권 그림을 머릿속에 완전히 익히셔야 합니다. 자, 혹시 몰라서 오늘 강의할 때 여러분이 아직 이 원을 못 외우셨기 때문에 제가 옆에 이렇게 꺼내놨습니다. 음, 오늘은 이 오도권을 어떻게 실제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1번 코드 진행에 활용하는 것. 네, C 키에서 자 코드가 C가 나오고 그다음에 F 코드가 나왔죠. 네, 이것은 뭐 흔한 진행입니다. 그러니까 토닉에서 서브 도미넌트 가는 진행이기도 하고요. 네. 근데 이게 사실, 이것이 사실, 오도권의 시작 부분입니다. 바로 이 부분. C에서 F로 가고 싶어 하는 성질을 이용한 진행입니다. 네. 사실은 여기 오도권이 이미 숨어 있었던 것이죠. 자, 그 다음에 F 코드 다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D 마이너나 G 코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특이하게도 B플랫이라는 코드가 나왔습니다. 이 B플랫이라는 코드는 원래 C키에는 나오지 않는 C키의 기본 코드가 아닌 코드입니다. 그런데 이 B플랫 코드를 쓸수 있는 이유는 바로 F 다음에 오도권이기 때문입니다. 이 순간은 키를 무시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C키를 무시하고 그냥 F f 의 F의 다음 단계인 B 플랫 코드를 쓴 것입니다. 네, 그리고 B 플랫에서 G로 가는 진행은 그냥 오도권이 아니죠. 일반적인 진행이고 이 G에서 G 코드에서 도드리프에서 앞으로 다시 갈때 G 코드에서 C로 가는 진행도 역시 여기 보면은 G 코드에서 C로 가는 진행도 역시 오도권입니다. 이 코드 진행을 계속 순환할 수가 있죠. 요 B 플랫에서 G 갈때 빼고는 다 오도권이 있습니다. 자 연주를 들어보세요. C, F, B 플랫, G 이렇게 되겠죠. 코드 진행이 자 다시 들어보세요. C, F, B 플랫 G, C, F, B 플 G, C. 네, 그러니까 C에서 F 갈 때가 오도권. F에서 B 플랫으로 가는 진행이 C 키에 안 나오는 진행이지만 오도권을 여기 쓴 것입니다. 그다음에 G 코드에서 C로 가는 진행도 오도권입니다. 이렇게 코드 진행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두 번째 근음 진행에 활용한다. 예 근음 진행. 자 여기는 코드를 C 코드, F 코드, B 플랫 코드, G 코드 이렇게 사용한 것이지만 어, 여기에는 근음만 한다는 것입니다. 자 C에서 C 코드에서 D 마이너 세븐으로 갔어요. 이거는 오도권이 아니죠. 그냥 토닉이 서브 도미넌트 2-7으로 간 것입니다. 이거는 그냥 자기 C키 안에서 진행한 거고요. 그런데 여기 보면 은 음, 보통은 D-7 다음에 G코드가 많이 나오는데요. 코드를 안 하고 G코드가 아니라 G를 그늄만 이렇게 슬래시로 갖다 썼습니다. 그리고 코드는 그대로예요. 예, 이러한 아이디어는 바로 근음만 오도를 진행한다 하는 아이디어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도 D-7 다음에 원래 G가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C가 나온 이유는 이 D를 근음, 근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슬래시 G 이 G에서 오도권을 쓴 것입니다. G 다음에 C가 오도권이기 때문에 G 다음에 C가 오도권 이렇게 근음 진행 코드는 d7이 계속 가고 근음만 바꾸는 진행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c d7 그 다음에 저음에서 소리 들어가서 슬래시 g d7 슬래시 g 그 다음에 c 네. 이렇게 중간에 코드가 d7은 바뀌지 않았는데 근음만 오도로 진행하면서 코드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. 네. 세 번째 키를 바꿀 때키 체인지 우리가 전조라고 말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C 키 곡인데 한 키를 올릴 때 그리고 한키 말고도 반 키를 올릴 때 있습니다. 자, 일단 한키 올릴 때 자, C 키에서 D 키로 올릴 때 중간에 어떤 코드를 넣어야 하냐 하는 건데요. 바로 오도권을 이용하면 됩니다. 자 C에 대한 오도권이 아니라 목표 지점인 D키에 대한 오도권을 쓰면 됩니다. 자, 이 원에서 이 오도권 그림에서 D가 여기 있죠. D D로 가고 싶어하는 코드를 쓰는 것입니다. D로 가고 싶어하는 코드는 여기 있는 A죠. A. 그래서 여기 A를 썼습니다. A7을 쓴 이유는 여기가 D 키의 5 코드이기 때문에, 즉 딸림 화음, 도미넌트이기 때문에 7이 어울립니다. 그래서 쓴 것입니다. 뭐 7을 꼭안 쓰셔도 됩니다. 자, 그래서 D 키로 가고 싶으면은 A7을 연주하면 되는 것입니다. 원래 요거 하나만 연주해도 요자 들어보세요. 곡이 C로 끝났습니다. 그 다음에 A7 잡고 D로 바꾸면 되죠. 자 다시 C, A7, D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. 자 곡을 예를 들어볼까요? A7 영광, 영광 영 a 영광, 할렐루야 이렇게 d 키로 바꿀 수가 있죠. 네. 자 그런데, 음, 너무 갑자기 바뀌는 n 같다. 그럴 때는 또, 5도권을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. 바로 여기 a 에 바로 또전 단계 A로 가고 싶어하는 코드가 E입니다. E. 바로 E를 넣는 거죠. 그래서 A7 앞에 E7을 넣습니다. E-7을 넣습니다. 여기가 왜 마이너냐? 네, 이것은 D키 자 여기 있는 E-7과 A7은 다 C키랑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. 다 D키에 나오는 코드가 미리 나온 것입니다. 그래서 D 키의 2 마이너 코드입니다. D 키의 두 번째 코드 기본 코드. 그래서 마이너가 됩니다. 이거는 다이어토니 코드를 공부하셔야 합니다. e 마이너 7을 넣으셔야 해요. 자, 그러면은 코드를 두 개를 거쳐서 갈 수가 있어요. 예. 음고승리하리 E 마이너 A 7 A7, 영광, 영광, 할렐루야 이렇게. 될 수가 있죠. 예. 그 전그전하시하시 목표 지점표지키인 D 키의 전도권 코드인 코를인시고또 뭔가 더 늦고 싶으면 A의 또 전단계인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이 그리고 A의 전 단계 E. 자 여기에는 마이너 표시, 뭐 세븐 표시 없죠. 이거는 그는만 그린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인지 세븐인지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그 키에 맞춰서 또 원하시는 대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